직장인인데 내 월급 가지고는 작은 부자 되기 힘들 것 같아요. 자 그렇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겠죠. 그런데 직장 밖으로 일단 나오게 되면 직장인 월급보다 최소 3배 이상을 벌어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작가 글리쌤입니다. 직장 생활을 하고 제 사업을 하면서 계속 속으로 되뇌이고 세웠던 원칙들이 있어요 작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그 다섯가지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듣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꼭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첫번째는 투자 대상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 1대1로 치안되는 어떤 임금을 받고 월급을 받게 돼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내가 8시간 동안 상주를 해야 1시간 2시간 3시간 8시간 8시간 곱하기 시급 그 금액이 내 일당으로 책정이 돼요이 시간수당은 내가 노동을 했을 때만 부여되는 그 결과값이에요 그럼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았을 때도 결과값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시간 외 투자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투자를 할 것인가? 나 외에 다른 시스템에 투자를 할 것인가? 자, 나라는 건 저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부업으로 작가, 강사, 강연가,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, 작가라든가 강연가라든가 강사 그리고 칼럼니스트는 내 컨텐츠. 나라는 사람 자체에 투자를 한 거예요. 내 이야기에 투자를 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그 컨텐츠를 내보이고 있는 거죠. 내가 책을 쓰고 강의를 하고 활동을 할수록 내 스스로가 성장을 합니다. 그리고 내가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같이 성장을 하게 돼요. 그런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. 책을 쓰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할때 돈이 들진 않아요. 다른 시스템에 투자를 한다. 이건 부동산이 될수 있고 주식이 될 수가 있죠. 개인적으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금 흐름을 내가 확보를 해서 큰 변수 없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에서 돈을 버는 거를 선호합니다. 를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맞았어요. 주식은 내가 사실 모르고 살아가도 엄청나게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. 하지만 부동산은 내가 모르면 내가 가진 것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굉장히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차원에서도 부동산 공부, 돈이 없을 때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. 돈이 있을 때 부동산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늦어요. 아, 두 번째는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업을 할때 거래처가 없었습니다 이 컨텐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 이걸 구입해 줄 거래처가 필요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지방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ktx 를 타고 지방을 돌아다녔어요 중합이 맞는 영세 업체부터 큰 회사까지 이 거래처를 뚫기 위해서 무료로 다 시연을 했습니다 한달 동안 무료 시연을 하는 데만 돈 천만 원이 들어갔어요. 검증도 되지 않은 나의 어떤 상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이것만 내보이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조건 먼저 줄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. 자, 그 천만 원을 몇 배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을 늘리고 사세를 확장할 수 있었어요. 자,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구매하고 있는 어떤 상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 신뢰, 자내 믿음의 크기만큼 상대방이 지갑을 열어요 믿음을 주기 위한 방법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초보 강사였을 때도 이 기관 담당자가 계속 연락을 해오죠 음, 이러한 이런 일로 다른 강사가 시간을 펑크냈는데 이걸 때울 수 있느냐 자 초보 강사였으니까 무조건 달려갔어요 지방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강연비가 얼마든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. 그한 시간을 내가 꽤 차고 열심히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또 다른 기회를 가져오게 됩니다.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강사여도 시간 약속 펑크내거나 불안불안하게 하면 그 약속 잘 지켰던, 불안하게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. 믿음이란 건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거예요. 자, 이익을 주는 건데 플러스된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되지 않게끔 약속을 내가 지켜주는 거죠. 믿음을 주는 것, 신뢰를 주는 것도 습관입니다. 습관이 될수 있어요. 습관이 돼야 내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. 습관이 되지 않으면 돈도 굉장히 띄엄띄엄 들어와요. 세 번째는 나한테 귀속되는 지분이 커야 됩니다. 내가 알바를 하면, 10시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내가 10시간 동안 어떤 수당을 받지만 회사에서 어떤 일당을 받아요. 그 일의 가치는 사실 그 대표나 그 사장한테 가장 큰 이익이 귀속됩니다. 그 사장은 그 실무를 하지 않아도 위임을 함으로 인해서 그기속 지분 자체를 가장 크게 가져가버려요. 무조건 사장이 되고 대표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것만큼 60%, 70%, 80% 되는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일. 저는 이게 파워블로거였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키우는 만큼 광고 협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누군가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됐어요. 글을 쓰고 책을 쓰는 것도 그 귀속분이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나눠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만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 만큼 나한테 귀속이 된다는 거죠. 작가한테 저자한테 귀속이 된다. 내가 일한 것만큼 그 중에서도 아주 단편적인 것만 나한테 속하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내가 전체가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네 번째는 돈을 한 주머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. 모든 걸 예금 통장에만 넣어놓고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이 있으면 그 10% 10%는 실험을 해야 돼요 제가 직장에 다니면서 그 10%를 가지고 온갖 것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자첫 번째 얘기했던 투자하고 또 개념이 달라요 내가 어떤 거에서 가능성을 볼수 있을 것인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처음엔 펀딩이었어요 내가 이러한 상품을 가지고 무언가 를할수 있겠다 그래서 모금을 받고 펀딩을 하면서 내가 10% 월급의 10%만 그실험비에 10%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사실 실패했다면 하지만 실패했다고 해서 그 10%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엄청나게 풍요롭게 변하진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실험을 하자 돈을 한 주머니에 담지 않고 내 돈을 내 인생을 윤택할 수 있는 거에 10%는 따로 테스트 비용으로 철저하게 투자를 하자 실어 담기만 하는 절약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을 찾는 것보다 직업을 찾아야 돼요. 자, 직장은 장소죠. 직업은 내 진짜 할 일이에요. 장소에 얽매어서 일하는 일은 그 장소가 타격을 받거나 없어지면 나도 없어집니다. 내 돈벌 능력이 없어져요. 자, 직장인으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하지만 병행을 시작을 해야 돼요. 요즘 플랫폼이 중요하죠. 직장이라는 플랫폼은 내 플랫폼이 아닙니다.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, 그 직무가 직장 밖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일인가. 써먹을 수 있는 일이면 직장에서 내가 사업하듯 내 개인 사업 한다 생각을 하고 그 직무를 내 거로 진짜 만들어야 되고, 자, 내 거가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일은 직장 밖에서 써먹을 수가 없다. 자, 그렇다면 직장에 다니면서, 자, 월급은 월급대로 내가 받고 또 다른 직무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. 직장 밖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 진짜 직무 10년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그게 단절이 되면 또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고민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됐다면 그 고민이 시작될 찰나가 오기도 전에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온라인 플랫폼 8곳을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콘텐츠를 쌓기 시작했고 자그 플랫폼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내 업이다 내 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계속 모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부자는 아니어도 작은 부자 되는 방법 첫 번째는 시간 의 투자 대상을 정해야 되고 믿음의 크기만큼 여러분들이 돈을 법니다 나한테 지분이 많이 귀속되는 일을 시작을 해야 되고 돈을 한 주머니에 담지 않아야 됩니다 일할 장소만 찾지 말고 내가 일을 만들어버린다 작은 부자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 나머지 것들 좋은 생각 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